이번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탄을 한번 빼볼까요? 자, 두 개자. 털에 게쳐놨어나 음, 음. 아. 한번 여기서 오늘 음, 음. 나올 때까지 조정해 가공 가공 카르카 던져놨어. DP 앞에다가. 여이. 어, 터었겠차터었겠차 1번, 2번 하면 안 됨? Thank <laughs> you. 캐코님 하나만 물어볼게, 할거예요말거예요 매번 들어와서 나 혼자 하잖아 규리님은 아예 안하잖아 지금 캐코님이 하자고 해서 왔는데 잘하지도 않고 조금만 자고 오면 안돼요? 이 상황을 보고 자고 온다고? 지금, 아 지금 설치하고 있구나 아 자러 가요 뭐 밀리던 말던 혼자 어떻게든 막아볼테니까 밀려야지 뭐어캣코님 아, 때문에 밀렸네 이거 응? 별수있나 이거 자러간다는데 캣코님 때문에 밀린거야 이거 밀리면 <웃음> 근데 뭐 내일 출근해야된다니까 뭐 자러가고 어, 나도 나도 진짜 자러갈거야 이제 지금 새벽인데 너 자야지 뭐 음. 좀만 더 막아보고 나도 자러 갈걸 근데 네. 너무한건 아니죠? 에? 하자면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, 뭐, 뭐 들어오는건 들어와도 계속 잠수잖아 들어와도 네, 알겠어요 아, 쉬러 가요 아니 고에 <웃음> 쉬러 간거야?